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브지역아동센터의 안전보호정책 담당자예요.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될수 있도록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고 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과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든 실천 과정이 아동안전보호 정책입니다. 얼마 전 세이브 더 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을 듣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인식과 예방 그리고 보고와 대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정책이라는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저를 따라 하나하나 살펴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인식은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든 관계자들이 아동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예방은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인식과 예방을 위해 센터에서 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동 안전보호 정책을 알리기 위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든 약속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선생님과 아이들, 보호자, 그리고 방문자도 쉽게 볼수 있는 곳에 붙여요. 정기적인 교육이나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센터에서는 새로운 선생님을 채용할 때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이전 근무지에서 아동을 위험하게 한 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요. 새로운 선생님은 입사 첫날 아동 안전 보호 정책을 함께 실천하기로 약속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활동이 안전한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센터의 현장 학습 준비 과정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얼마 전 호수공원으로 현장체험을 나갔어요. 아이들이 활동하는 장소 옆에 호수가 있네요. 호수 부근에 펜스가 없어서 아이들이 위험할 것 같아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호수가에 안전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배치하고 아이들이 호수 가까이 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했어요. 이동하는 길에 깨진 나무 데크가 있네요. 어른들은 지나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빠지거나 다칠 수 있어요. 공원관리실에 연락해서 현장체험 전까지 수리를 당부했어요. 그리고 현장체험에 함께하는 봉사자와 보호자, 공원 관계자들에게도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알리고 지키기로 약속받았어요. 이렇게 아동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안전한 현장체험 활동이 될수 있겠죠? 인식과 예방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예방해도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와 대응 사례를 통해 아동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센터 안에서나 밖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면 바로 신고하는 건잘 알고 계시죠? 신고 이후에는 센터 차원에서 조사 과정에 협조하고 아동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아동학대 이외에도 아동에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해요. 친구들 사진 찍게 모두 같이 모여볼까요? 우리 애들 너무 이쁘다. 내 SNS에 올려둬야지.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선생님, 오늘 호수공원에서 찍은 아이들 사진이 너무 예뻐서 제 SNS에 올렸는데 보실래요? 어? SNS에 얼굴과 정보가 노출되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머,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선생님, 방금 새로 오신 선생님이 아이들의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SNS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민감해져야 할것 같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바로 알려주셨네요. 센터 차원에서 함께 이야기해봐요. SNS에 사진을 올린 상황이 담당자인 제게 보고됐어요. 미리 정해두었던 절차에 따라 내부 회의를 열고 함께 논의했어요. 선생님에게 아동의 사진과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안전보호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방금 보셨던 사례는 보고와 대응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자에게 알리고 명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고입니다. 또 담당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아동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대응합니다.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빠르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때요, 우리 센터? 아이들에게 안전한 기관이죠? 아동 안전보호 정책은 아동도 보호하지만 선생님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시작해보시면 어때요? 이미 잘하고 계시더라도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면 아동 안전보호에 대한 더큰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